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올해 초에요 규장 출판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지금 한국교회 경량이 어떠냐 하는 이제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 보면 작년 4월에 설문조사를 한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설문조사의 내용이 그 책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책을 읽어보면 다섯 가지 형용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 형용사는 교회는 이러이러하여라고 설명하는 형용사예요 그 다섯 가지 형용사가 이렇습니다 세속적인, 배타적인, 위선적인, 물질적인, 이기적인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에요 교회는 너무 베타적이에요. 교회는 너무 위선적이에요. 물질적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런 세간의 평이 고스란히 그기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두 가지로 속상을 했는데 속상했는데 하나는 그것이 교회의 전부인 양,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양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은데 그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하고 여러분 우리 복지 그 기관만 하더라도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훨씬 많은 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거저 그냥 그모습 보고 이타, 어, 그러니까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세속적이다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예, 부담스럽더라고요. 안 그래도 작금의 한국 사회 정서가요, 기독교를 희화화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즉 반기독교 그 정신을 인식을 심어주려고. 세상은 난리입니다 난리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는 넷플릭스라고 뭐 OTT 콘텐츠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인기 있는 시리즈나 드라마 최근에 가장 많이 보고 있다는 드라마에 보면 거의 기독교를 때리거나 기독교를 혐오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 봤어요 이 편보다가 스탑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수리남이라든지 더 글로리라든지 나는 신이다 등등 계속 시리즈로 인기는 시리즈가 다 뭐냐? 기독교를 희화하고 혐오 단체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개신교의 진면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가 정말 되었구나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워한다그랬어요 환란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분위기나 정서나 문화에 우리가 현혹되서는안 됩니다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저 남들 본다고 인기 차트 뭐 1위라고 여러분 다 보아서 안 됩니다 영향을 받아요 두 번째 속상한 이유가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속이 상했어요 마냥 다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뭔가, 뭔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돌을 파고, 담장을 만들고, 땅을 파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사람도 먹지를 못하는 들포도가 맺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 책망하는 장면이 예언서에 나오죠. 한국교회도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19세기 말에 조선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교회는 성도들은 희생적이고 입화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회였는데 지금은 누구도 먹을 수가 없고 조화들 하지 않는 들포도가 된건 아닌가? 교회.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또 상한 거예요 어쩌면 이게 마냥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아닌가 아닌가 만약에 이런 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누구의 이름이 가장 더럽혀지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고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907년은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억될 만한 해지요 1907년도에 원산에서부터 시작한 부흥운동 그리고는 그것이 평양으로 붙었고 그래서 원산대부흥, 평양대부흥 그러는데 그 원산대부흥, 평양대부흥에 시발점이 되게 한한선교사님이 계셔요 그선교사님의 이름이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 로버트 하디 그 하디 선교사님의 진심 어린 회개가 한국교회의 부흥에 불씨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 하디 선교사는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는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글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디 선교사는 당시에 가장 성실하고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없다니요 그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디 성교사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이름도 불러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예수로 살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하디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지는 모르지만 주 예수로 일하지 않았고 주 예수로 사역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자 엎드려 통해하며 꼬꾸라지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아, 집사님 믿음 좋아 집사님 너무 헌신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에다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도 성교사까지 갔던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사역하다가 꼬꾸라진 다시 회심하는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엉터리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 예전 같으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오늘 부디 파악을 잘 하시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만 가지고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는 삶의 열매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보아야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전도하지 마세요 대신에 예수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를 보여달라니까요 당신이 믿는다는 그 예수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는 교회도 참 많고 신학교도 많고 기독교 단체들도 많은데 도무지 예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대답에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고린도 우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보고 그리스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저렇게 고백한 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갈라디아 교인을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을 다시 예수를 보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걸 리셋 하더라도 다시 그 수고를 하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면 뭔가 달라 그지? 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보는 것 같잖아 한 번씩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아?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또는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 한 번씩 예수님 보는 것같아 그런 말을 듣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일 직장 가서 나 보면 뭐라고 보여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디 성교사는 조선교회가 붕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볼수 없는 이유는 조선교회가 수준이 낮고 조선 사람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한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성교사님을 깨우쳐 주셨어요 하디 성교사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신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디 성교사를 통하여 예수를 볼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교회에 진정으로 그듭난 성도가 없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통렬하게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깨닫고 그가 꼬꾸라지며 회귀했던 거예요. 교회에 붕이 없고 진정한 회심자가 없는 것이 바로 저 때문이었군요. 그렇게 애통하면서 회귀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자,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면 예수를 보는 것 같은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있습니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고 제산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죠 자,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오늘 그 믿음이 한번 검증받아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맞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맞나? 오늘 검증해 봅시다 검증을 해봐야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검증이냐? 어떤 검증이냐? 자, 여러분이요 진짜로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고 그 용서로 죄산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나도 용서 안 받고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러면 용서하고 사는지 나도 그러면 사랑하고 사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려는 생활의 열매를 보고야 정말 믿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는 믿으면서도 나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라 말하면서도 나는 어떤 누구가 용서가 안 된다면 정말 믿는 거 맞나요? 그 사람이 정말 용서가 안 된다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내 삶에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데 내 삶에는 용서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용서의 열매가 삶에도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 나는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십장에서 받아놓고는 나는 저 인간 용서 못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 고백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근데 진짜 그고백이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면 어찌 그리 화를 잘 내세요? 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무슨 화를 낼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어찌 그리 화를 잘 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시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데 이 믿음도 너무 부실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도대체 걱정할 게 뭐가 있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할 게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은 잘하면서도 조그만 일만 생기면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뭡니까? 뭐? 믿음 맞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께도 원망이 많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믿는 거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을 잘해요 또잘 믿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다툼이 사라졌나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허구한 날 부부싸움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교인들하고 맨날 다투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사실이라면 내 삶의 풍랑이 좀 일어도 그렇게 걱정 안 하겠죠 풍랑을 잠잠하서는그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신데 그런데 현실은 조그만 삶의 풍랑이 일어도 어쩔 줄 몰라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축복이지요 그러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혹여나 죽더라도 천국 가는데 이 땅의 삶과 비교할수는 천국 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고난 앞에 쩔쩔매고 죽음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므로 정말 믿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 나 정말 믿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못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할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때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경은 성경을 통해 풀어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무슨 문이냐?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마음의 문 예수님 안에 그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가 그 알파 수양회를 가게 되면 수양의때 예수 영접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저는 성화 홀만헌트가 그린 생명의 빛이라는 성화로 예수 영접하는 데 도구로 씁니다 유명한 성화예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문 앞에서 노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 그런데 그 홀만헌트가 그린 그 성화를 자세히 보면 문 밖에서는 고리가 없어요 문을 열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문고리는 안에 있는 거예요 문고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잡이로 문고리를 잡고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실 때 정말 마음을 여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세요 하면 마음을 연 것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게 뭐냐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네. 마음이 열려야 예수님 임하십니다 마음이 열려야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십니다 네. 그러면 마음을 연다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마음에 문을 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이제부터 제 마음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제 마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제부터 주님의 간섭을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지금부터 이제부터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다 이게 마음을 예수님께 연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임하셨다고 믿기만 한다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도 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도 삶안 변하더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만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지만 은밀한 죄 하나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믿지만 고생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믿고 있으니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믿고 있지요? 그 이유는 딴게 아닙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내 마음 바깥에 계셔요 아직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우디가 교인들이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가르쳐 주셨죠 나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 지금 독하고 있다 예수님 밖에 계신데도 라우디가 교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걸 착각했다고요 우리도 라우디가 교인처럼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시간을 죽게 드리고 물질도 죽게 드리고 11조와 헌금 죽게 드립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으시죠? 네, 내가 지금 가진 시간, 건강, 물질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하고 헌금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가져가시는 분도 여 요하시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것은 뭐예요? 내 것은 도대체 뭔가요?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왜? 내 마음을 열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 제 마음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제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조장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할게요 라고 결단하는 것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인데 다 어른이신데 여러분이 어른이 된 후에 솔직히 누구한테 간섭 받고 살고 계신 분 계셔요? 아 자꾸 간섭해서, 아 자꾸 말씀하시네, 아 자꾸 찌르셔. 여러분 누구한테 간섭 받고 살고 있냐 말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왕이 있나요? 왕처럼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리라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정말 왕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아 여러분의 모든 것 가져가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왕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할 수 있는 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은 하지만 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왕이 아니에요 말만 예수님의 왕이라고 말할 뿐이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간섭을 받게 되면 우리 삶이 편합니다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학교에 너무 존경하는 은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회사 존경하는 사장님이나 하다 못해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 여러분과 함께 집에서 한주 정도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요즘 세 가지로 신망하는데요. 낮에 막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신망 오신다니까 며칠을 정리하고 치웠다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가서 한 시간 정도 머무는데도 많은 편화들이 있어 온 거예요. 한주 산다? 지금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예, 살수 있을까요? 뭔가, 예, 뭔가, 뭔가, 예, 있을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게 되면 삶은 변합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어찌 삶이 안 바뀔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 무시하고 산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왕이야 예수 믿어서 왕은 딴데 있어 아니 왕이 없어 결코 왕을 모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사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주일에도 예배 마치고 아마 교회당 문을 나설 텐데 혹시 여러분 안에 이 마음 가지고 나가는 성도는 없을까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여기 잠잠히 계세요 예수님 세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안 계실까요? 이런 자세로 예수를 믿으니 열매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나도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라. 마귀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을 지배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고 술집에 나가는 성도들이 나오고 일이 많다고 교회 사며 끔딱지 부리듯이 쉽게 내던지고 수입이 줄었다고 11조 손을 댑니다 유혹이 강하고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을 뺏고 살고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까지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는 칼을 들고 진짜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스탑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마음을 바친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지 하나님 알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도 정말 그러한지 주님은 알고 싶어 하세요 다윗은 오직 하나, one thing, 소원이 하나였어요 다윗의 소원은 10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밖에는 제가 원함이 없어요 내 소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지 알고 싶으신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네, 반밖에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여 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주님께 붙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그토로만 보기에는 붙어 있지 실제로는 아무런 생명력 없이 메말라져버린 가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손질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 열매가 없다 가지가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살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15장 팔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살피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손질을 받는 분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이 말씀 받으시고, 혹여나 찔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내 믿음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반심에서 출발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향한 도전을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주여 살게 하소서 주님의 안에 주님 이 시간 주야 그게 외치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에 숨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 등 달아가지 마시고 오늘 솔직한 나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알려면 참 좋겠습니다 주여 예수께 정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삼아 열매 맺는 가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까지는 제게 왕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고백하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제 삶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거나 회개하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지, 쇠까먹 습더만... 주님의 본질에 부무 자나나의 엄마를 하고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결단하면 내 힘을 안 내지만 성경님 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하게 하시니 순종하며 나갑니다. 순종하며 나갑니다. 결단하고또 나갑니다. 예수 영정하겠습니다 주여, 나 마음을 다스러워주시오 나 마음에 진정한 주인 되게 하소서 주인 되게 하소서 주인 삼게 하소서 주인 삼게 하소서 예, 주인.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정말 붙어있는지 그래서 예수 열매 맺고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합니다 말씀의 손질을 받아 열매 맺는 가지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통치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내 마음을 지비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깨워 주옵소서 깨워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므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삶으로 성령님 꼭 붙잡으셔서 인도하셔서 다시 떨어진 자가 있거든 접붙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오늘 또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쏟아 시간을 드리고 1일조와 여러 헌금을 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안에 그하는 삶, 주님 안에 그하는 가정 주님 안에 그하는 일터와 사업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녀들로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